여러분 어, 28번 31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방이네요 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들 그냥 뭐 읽기 좋습니다 정말 재밌는 작품입니다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 줄거리가 글씨가 작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부분 줄거리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해방 직후 해가지고 시간적 배경 제, 제시되고 있고 미군 소위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방산복 인물 나옵니다 고향에서 온 백주사 백주사가 어디서 왔다고 고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한다 집으로 초대하는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줄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축제 부정축제가 뭡니까? 축제라는 거는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 자, 소주사가 이거 주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 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남편에게 건네어주니까 누가 준 겁니까? 마누라가 준 거겠죠?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뜨는다 소주소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많으냐 하고 소주소를 다담이 바닥에다 획 던진다. 내가 우루울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원에 부라마타다 100만원 하나 남겨먹을 테 문서 그래 겨우 2만원이야 연병할 자식 내가 m 피한테 말하면 전 어느 시경 갈지 모, 모를 줄알 모르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다담이 바닥 그래서 일본식 바닥이죠 여기서 미스터 방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통해서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죠. 자,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는, 죽고 하는 줄은 모르고서, 흥, 응, 이 자식 경좀 쳐봐. 중종 따끈하게 대화, 날도 산산하고 하니 해가지고, 이제 정종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새로의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잔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였다. 백준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해가지고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선봉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곳 주재소와 두곳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와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통장 만원어치가 넘는 호시며 비난과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옆편내 폐물, 폐물가를 장만하였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나와있죠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낼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정백미 몇 가만씩 쌓였고 반년, 일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가 생선이 껴니마다 상이 오르지 않은 않는 날이 없었다 해가지고 부유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네요. 남들과 비교. 자 그러고 나서 XX 경찰서의 경제기 주인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파리로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주르르룩 이렇게 있었더란다 더란다를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어치감 비단 만원짜리 저금통장은 그만두고도 말이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록이 정리된 것처럼 나타나 있죠 이거 ABC 체크되어 있으니까는 백방 물어볼 겁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합도 못쓰게 산삼은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해가지고 이제 어 도망쳐온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변 고을에서는 백조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히 굴고 자기들한테 팔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조산의 집을 습격하였다 지금 습격을 하였습니다 맞죠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가 전개된 겁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쓰여진 것 같죠 왜냐하면 집을 습격하였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습격 받았다가 아니죠 자 그러고서 어,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백은불자 수탄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배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갚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지난 과거의 스토리가 전부 정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자백주사는 비싼 밥, 여관밥을사 먹으며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공리를 하는 것이나 묘한 아 묘책도 없었다.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백주사가 아까 그러니까 미스터 방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자 오늘은 해가 지고 여러분이 시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백주사가 백주사가 미스터 방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자동차 이때 당시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탈수 있었던 거겠죠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지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뭐 길바닥에서 신기류 장수한다던 콧피뚜리 삼보기가 분명하였다 해가지고 신기류 장수였습니다 방 삼보기 그래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자네가 저저 방방 내 네, 삼복입니다 아건데 자네가 허살 때가 됐답니다 해가지고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대로 끌려 온 것이었다 어, 잡아끌려 가는대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음, 엄청 신기했을 거 아니야 맞죠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의침모에게시화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을 사는 것 하며 신소가 환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저 사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해가지고 오 우리 방산복씨의 신세가 활짝 핀 것을 보게 된 거죠 옛날 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주일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한번 어깨가 움츠러들며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해가지고 지금 신분이 역전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모험스럽게 울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왜 참았을까요? 보안이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이게 목적이었죠. 참은 이유. 참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 봅시다 자 1번 자신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질문에 대꾸하지 함으로써,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산복입니다 살 때가 됐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 쌓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는 여기 앞부분 봅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아로이라면서 편지, 편지에 이제 각 봉투에 돈을 받아온 거. 자, 눈앞에 없는 사람 비난하고 위협한 거 맞죠? 경좀 쳐봐라 이렇게. 그래서 위협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함께 있는 상대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함께 있는 상대가 누굽니까? 함께 있는 상대는 우리 백주사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겠죠. 그리고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아른채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인맥을 소개한다 누구 친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자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하기에는 살 때가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29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기억 니은을 찾아 봅시다. 자, 기억 니은. 기억은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 하면 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외세에 빌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세에 빌붙어서 외세의 권세 호가 호의하는 모습. 호가 호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은은 백성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해가지고 또 이것도 외세의 호가 호의했죠. 기 ᄀ과 니은은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외세에 기대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 독자들에게 비판적인 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자, 기역관 이연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관계에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을 드러납니까? 아니죠 기역관 이연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몰락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역전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 그리고 기획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조바심이 나타나지 않았죠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획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 확신은 있었죠 맞죠? 니은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 니은에는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틀리면 빨리 공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30번 a E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찾아봅시다 A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준다 맞죠 스스로 할수 있는게 없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방산복이 제안에 언덕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이다.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가는 대로 끌려온 것이다. 맞죠? 어, B도 맞습니다. 자, C. 진소위 개촌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이지. 자,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산복의 모습에 고향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죠. 옛날에 보잘것 없었던 방산복이가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건 아니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 보잘것 없던 인물이 갑자기 용이 됐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D 자신의 처지를 방산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D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방산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고 이제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A, B, C, D, E 이 부분을 봐야겠죠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 백조사가 자신의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 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함으로써 자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준다 지금 우리가 A에서 E에 사용된 그 표현 효과를 다 보기에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맞죠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반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또 이것도 효과죠 그래서 이 효과가 총몇 개였습니까 하나 둘아 하나 둘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세 개에 부합하는지 한번씩 살펴보면 되겠죠 하나씩 자 그래가지고 보면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어, 비교하며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겠군. 맞죠? 여기 비교라고 딱 적어놨잖아. 그래서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 고기와 생선이 끼니 때마다 상이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해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자, 부정하기 뭐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논란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군 이것도 여기 보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볼수 있겠죠 자 있었더란다 있었더란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 자. 저금통은 고만 두고 말이었다. 해 가지고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독자에게 어아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서 서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왜 군중의 입장에 섰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제 군중의 입장에서 만 원어치 옆에 뱀물 만 원어치 꽃값 비단 저금통장 고만두고 이것까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군중의 입장이죠 자 디귿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백조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조사의 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 사람들의 입장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거만하게 굴었다 이거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준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까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백주사의 입장에서 적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일관되게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족 보세요 백선복은 청하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시나요,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이게 어떻게 백주사의 시선이야. 그리고,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 자, 5번, 백주사의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을 일관되게 초점화 한 것은 아니죠. 백선복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독자가 통쾌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일관되게 초점화한 것이 아니겠죠 일관되게 초점화 됐다면 은그 인물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어야 되는데 백선봉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관되게 초점화 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 미스터 방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만식 작품 같은 경우에는 풍자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그 표현 방법의 특성을 알고 그체만식의 글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체만식의 작품을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물을, 나쁜 인물을, 나쁜 인물을 죽혀 세워주지만, 그것은 풍자,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위해서 죽혀 세워주는 것이란 걸꼭 기억하고,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